안녕안녕안녕하세요 음. 어, 지난 영상에서 방탄소년단 블랙스완 무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한 멤버 지민의 댄스를 전공자 실각으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어, 최근 본 리뷰 중에 가장 완벽한 리뷰였다 그런 극찬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오, 뿌듯했습니다 이곳. 진짜 바라고 바랬던 구독자 1000명 돌파를 하게 돼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른 커뮤니티 탭이 생겨서 더 활발한 소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음, 아, 어, 특정 멤버의 장점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어,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일부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런 상황을 알지는 못했는데 저도 사실 한 멤버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음... 어, 이건 최애 멤버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개인이 아니라 팀이잖아요 솔로로 활동하는 거랑 팀으로 활동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춤을 출 때도 솔로 무대랑 군무는 확실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원래 방탄소년단 연습 영상 디테일 리뷰를 할까 하다가, 어, 그것보다는 제가 이 영상을, 연습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팀으로서 이들의 무대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좀볼줄 아시는데? 케이팝 어, 가수들 하면 대표적인 게 칼군무잖아요 그리고 이번 방탄소년단 무대를 보면 안무 구성이나 동작들이 그 자체로 각이 잡혀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짜여져 있는 게 많아요 어 그런데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칼군무가 미쳤다고. 제가 정말 나노 단위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봤거든요. 초 단위로 쪼개서 이 동작들을 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칼이더라고요. 어, 좀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아, 대형을 멋지게 만들고 각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다? 기존의 방탄소년단 댄스의 특징이 보는 사람 관절이 다 아플 정도로 부서질 것 같이 세게 세게세게세게 세게, 세게 추는 춤이 특징이었는데 블랙스완 같은 경우에는 마냥 강하게만 쳐서는안 되는 춤이거든요 멜로디 라인이나 분위기도 그렇고 적당히 힘을 뺀듯 하면서 강하게 쳐야 돼요 어 이건 뭐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죽은 연기를 하세요 이런 주문 같은 이렇게 힘이 빠진 듯 하면서도 강한 춤을 추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시작하고서부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단한 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요 시시각각 몸을 컨트롤 해야 돼요 혼자서 쳐도 다치고 나면 귀신맥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다 구도 대형까지 그냥 칼각도 그냥 각이 제대로 잡혀있는 그런 대형이 아니에요 다른 듯 같은 듯 하면서 자유롭게 통일감 있는 그런 대형을 사용해요 그럼 진짜 신경 쓸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위치랑 방향이 크게 틀리지만 않는다면? 음... 오케이 였는데 이런 안무 같은 경우는 진짜 미세한 높낮이 그리고 간격 각도 이것까지 다 맞춰야 <웃음> 완성된 대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안무들의 특징이 있어요 잘하면 진짜 역대급이야 근데 조금... 오차가 있어도 바로 아, 아. 음. 이상하고 어색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어, 쟤는 너무 욕심냈는데 이런 평을 들을 수가 있는 안무예요 근데 우리 블랙스완은 어땠나요? 공개가 되고 나서 혼을 쏙 빼놓는 것 같은 무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죠 연습만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 안무를 어떻게 이떻게이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는지 진짜 미스터리하고 그 비법이 궁금하고 신기하고 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멤버들 간의 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 이 얘기를 사실 제일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질문. 왜 그룹들이 굳이 굳이 굳이 모여서 연습을 할까요? 어, 인기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일정도 많잖아요 어, 연습하려고 한번 모이려면 어 하루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굳이 모이지 말고 각자 연습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 각자 연습해서 나중에 모여서 그냥 춤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각자 연습할 수 있어요 안무 따는 거 정도는? 근데 이렇게 각자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모이는 순간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순간 그 안에서 일곱 개의 다른 무대가 탄생할 거예요 한 노래 안에서 멤버 수만큼 다른 퍼포먼스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군무에 있어서 중요한 건한 사람이 확 잘해서도 안 되고 확 뒤쳐져서도 안 돼요 모두가 잘 어우러져야 돼요 이 조화로움 안에서 살짝살짝 살짝 눈에 보이는 그런 멤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화가 깨져버린 상태라면 <웃음> 그 사람도 잘해 보일 수가 없어요 무대 전체 밸런스가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뭘 해도 다 이상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해 보일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칼군무를 잘 추기 위해서는 전 멤버들이 그 무대 안에서 이 비슷한 톤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비키트 식구이자 걸그룹 중에 칼군무의 대명사죠 여자친구 교차로 댄스 리뷰에서 자세하게 담아뒀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클릭하셔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수가 있지? <웃음> 진짜 미스테리다 요런 언급을 했어요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사이가 좋아서 가능한 거예요 왜 배우들이 서로 연기 호흡을 맞추기 전에 술도 마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프로라고 하더라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 환상의 티키타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제가 친구랑 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 제 짜증나 같이 있기도 싫어 꿀 기도 싫어 빨랑 끝나고 제 얼굴 안 보고 싶어 근데 그래도 할건 해야 되니까 연습할 땐 최대한 티 내지 말고 열심히 하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짐을 하고 들어갔어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옵니다 드디어 끝났어 아, 나 이제 제 얼굴 안 봐도 된다 근데 어라? 갑자기 선생님이 어 얘들아 오늘 고생했어 어, 근데 잠깐 너희 둘이는 어, 나랑 얘기 좀 하고 갈까? 부르시네? 아... 아나 진짜 아, 왜 하필 제랑 부르는 거야? 빨리 제 지금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제랑 부르는 거지? 막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음 너희 둘이 무슨 일 있니? 싸웠어? <웃음> 선생님 CCTV 달아놓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소름 다 티나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의 합이 어긋나는 거는 당연하고 전체 팀에도 악영향을 줘요 뭐 만약에 수십 명뭐 수백 명이 같이 하는 정말 대작 공연이다 어 그러면 한두 명 정도 사이 안 좋을 수 있죠 어떻게 전부 다 사이가 좋겠어요 어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 만나는 신이 별로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가수들 멤버가 많아 봤자 10명 내외잖아요 방탄소년단은 7명이고 티가 더날 수밖에 없죠 안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블랙스완 안무에서는 멤버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에너지를 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전 안무에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좋았거든요 어, 현대무용에서 컨택 임프로비제이션이라고 접촉 즉흥 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사람들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주고 받는 대로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그런 춤이에요 그 접촉즉흥 같아 보여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런데 이 접촉즉흥은 관계에 기반한 춤이에요 상대방의 에너지 주는 걸 그대로 받아서 추는 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기반이 돼야 가능한 춤이에요 이런 장르적인 특징이 나타났다는 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평소에 서로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이게 반영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웃음> 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이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으로 계속 더더더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응원하게 되는 이유가 요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